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5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어, 약수가 최근에 좀기가좀 좀 세었었죠 어, 그래서 네 개도 나오고 연속해서 네 수가 나왔고 지난 주에는 1.5 수가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요 보너스 볼 4번하고 어, 실당번 36번하고 두 개가 나왔죠 어, 이제 약수가 이제 기운이 좀 이제 빠졌을 거예요 이제 이번 에차서부터는 이제 한개 어, 내지 두개 정도 이렇게 이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어, 1045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입니다. 분 재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랬죠 어, 그런데 이제 약수가 약수가 이제 기운이 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0에서 2 정도 어, 안, 아, 전멸하거나 1개 또는 2개 정도 어,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겁니다 어,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당분간은요 어, 우선 첫 번째는요 5연속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대상수는 10입니다 10이 이렇게 퐁당, 퐁당, 5연속 같죠? 어, 그래서, 어, 이번 2차에 10이 또 출을 하면, 이제 6연속 출이 되는 거예요. 어, 퐁당, 퐁당 자료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연거포 나온다고 했는데, 두주 연속해서 나오고, 지난주에 전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통계상으로 볼 때는, 어, 당분간은 이제 약수가, 아, 저, 풍당풍당 자료가 이제 전멸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재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 10은 이거 말고도 두개 자료가 더 있는데요. 어,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는 어, 좌측, 좌측으로 두개단 타기를 하면서 이사연속 올라갔어요. 어, 여기서부터 어, 두개단 타기 이렇게 사연속 올라갔죠. 어, 또 하나는 어, 이렇습니다. 아,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가세요. 세로로 4연속이요. 어, 이번에 차 나오면 5연속이 되죠. 어, 이렇게 해서 어, 10은 일단 약수로 분류하는데 어, 10은 이 자료로 볼때 지금까지 약수가 이제 좀 많이 나와서 이제 기운이 빠졌다고 볼때 10은 제이수에더가깝겠습니다제이수에 어, 이제 더 가까워요. 자 다음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도 5연속이죠. 이거는 우측으로 어,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5연속 올라갔어요. 여기 17, 35, 32, 26, 어, 43. 이거는 이제 대상수가 20인데요. 어, 이것도 이제 우측으로 어, 5연속 올라갔죠. 5연속 자료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20도 일단 약수로 빼고요. 어, 이 헌터 자료상 어, 20도 제수에 어, 가까워 보입니다. 어, 헌터 자료상으로 볼 때는요, 어,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12죠. 12가 수직으로 4연속 올라, 4연속이 아니고 5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는데, 이 12는, 어, 이 자료 외에는 어 달리 약해 보이는 자료가 없어요. 요거 한 개, 딸랑 한 개입니다. 다른 뭐 지금 이렇게 소소한 어 흠결이 없어요. 그래서 어이 12는 주의를 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연속이지만 주의는 하셔야 되겠어요. 어 그렇다 고 해서 12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주초이기 때문에 일단 12는 이거 외에는 다른 흠결이 없어서 어 일단 약수로는 빼되 주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40입니다. 40이요. 어, 40은, 어, 퐁당퐁당 5연속 올라갔죠. 어, 여기서 35, 15, 36, 630, 이렇게 해서 5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기운이 빠졌다고 볼 때에, 어, 40은 약수 쪽에 더 가까워, 아, 제수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어, 일단 참고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꼭 제일수라는 뜻은 아니고, 어, 헌터, 어, 자료 통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어, 3위입니다. 3위. 어, 하나, 둘, 셋, 넷, 4연속 올라갔죠. 이제 5연속 자리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4연속이, 요게 이제, 어, 3위. 어, 중복되어요 이것도요 퐁당퐁당 자료 하나하고 어, 이렇게 세, 세로로 4연속 올라간 거하고 이렇게 해서 두 자료가 중복이 됩니다 어, 퐁당퐁당 자료가 어, 기운이 이제 빠졌다고 볼때 역시 3도 어, 제이수 쪽에 가깝다 라고 일단 분류를 하겠습니다 어, 약수로 분류하면서 이건 제이수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 통계상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18입니다. 18도 역시 퐁당퐁당 사연속올라갔는데요 어, 이것도 약수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여기 수직으로 또사연속올라갔죠 그래서 어, 18도 어, 헌터 자료상으로는 약수로 분류하면서 제2수 쪽에 가깝다라고 일단 주추회는 보겠습니다. 어, 주추회는 그렇지만 이제 주말로 가면서 어, 다른 자료들 이제 조사된 자료들을 이제 어, 합쳐보면 이제 주말에 가면 아 이게 실제로 제이수에 가까운지 아, 필출수에 가까운지 이제 분류가 될 거예요. 어, 일단은 약수로 빼겠습니다. 18도요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이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이거는 어, 어, 이런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간 거 이거 말고도 어, 다른 흠결들이 많아요. 자지자란 그런 흠결들이 소소한 흠결들이 많아서 1도 역시 약수 약수이면서 제이수 쪽에 가깝다고 일단 분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1도 약수로 빼면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상으로 볼 때는 제이수 쪽에 가까워요. 그래도요.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대상수가 6인데요. 어 좌측으로 어 좌측 사선으로 어 사연속 갔어요. 어 6은 요거 말고도 다른 작은 흠결이한 어,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6은 약수로 빼되 일단 주의 주의 대상수로 일단 분류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건 주말까지 이제 지켜봐야 될 대상수가 되겠어요. 6은요.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이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16은 이제 요거 말고도 작은 음결이 두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약수로는 분류하되 제2수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16이요.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31인데요.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이거는 이, 이 자료 이거 외에는 어, 작은 음결이 하나도 없어요. 어, 깨끗합니다. 이거 요거 하나 이거 요거 한개 자료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31은 어, 약수로 분류를 일단 약수로 분류하되 어, 이거는 어, 주의 대상 수인 것 같아요. 31은요. 그래서 이건 일단. 어, 주의, 주의, 대상수를 일단 분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지켜볼 거예요. 주말까지요. 어,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32인데요.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32요. 어, 이거는, 이거 말고도 작은 음결들이 3개가 있어서 일단 약수로 분류하면서, 어, 이거는 어, 제이수 쪽에 가깝다고 일단, 어, 보겠습니다 제이수 쪽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이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직은 뭐추초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복합돼봐야 알아요. 이제 다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여하튼 32는 6구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6구에서 6구로 넘어가기를 3연속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32는 6구 대상수에서는 일단 어뺍니다 6구로 나오기는 어려운 수예요. 그렇게 하고 제이수 쪽에 가까운 수다 라고 일단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34 입니다. 우측 사선으로 어, 4 연속 갔는데요. 어, 34는 이거 말고도 작은 음결이 역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이수 쪽에 가까운 수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약수 중에서도요. 그래서 어, 일단 이건 약수로 빼겠습니다. 34도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퐁당퐁당 어, 4연속 올라갔죠? 사연속 어, 올라갔습니다. 어, 5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어, 5도 이거 말고도 어, 그 흠결이 작은 흠결이 세개가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퐁당퐁당 자료가 기운이 빠졌다고 볼때 어, 오늘 일단 제이수에 가깝다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아, 7인데요. 이것도 역시 퐁당퐁당 사연속 아, 올라갔어요. 어, 다른 자료도 볼까요? 어, 7은 작은 음결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이거 말고도 작은 음결이 여섯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아, 퐁당퐁당 자료가 기운이 빠진 것도 빠졌지만 아, 다른 음결이 7가지나 작은 음결들이 있어서 어, 7은 역시 제이수에 상당히 가깝다고 라 보겠네요. 자 그래서 어, 7은 약수 중에서도 어, 제이수에 가까운 수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 아, 이번 2차 약수 총 개수 14개입니다. 14개인데요. 어, 안정적인 필터는 0에서 3 또는 0에서 4 공격적인 필터는 0에서 2 또는 1에서 3 이렇게 되는데 어, 이 헌터가 주최에 주체, 미리 예, 예상하기는 한개에서두개 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는요. 어, 왜냐하면 어, 최근 들어서 네개 나오기를 2연속 두주를 그랬고요. 어, 지난이 차에 두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이 차에는 한개 내지 두개 또는 전멸 이렇게 예상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말에 가서 이 약수 중에서 또 뭐냐면 필출 가능한 수가 보이면 그때 주말에 가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헌터는 가능하면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잘못되면그 오류가 나서 어, 많은 피해자를 어, 피해 보시는 분들을 어, 양산시킬까와 그게 어, 염려가 돼서 어, 자료는 많이 올리고 싶어도 어,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면서 하나하나 올려가는데요 어, 그래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 여하튼 참고하시고요. 어, 이 헌터 그 복귀자료를 매주 토요일날이면 복귀자료를 복귀방송을 하는데 어, 그, 복귀 방송 안 보신 분들은 복귀 방송 보시고, 이 헌터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 도움이 됩니다. 어, 부 무턱대고 그냥 막 자료를 많이만 모아놓으면 뭐, 뭐가 가능할 것 같지만, 어, 자료 모으나 고생만 했지, 어, 시수 있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 때문에, 어, 복귀 방송을 꼭 확인하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어, 헌터 자료에 대한 신뢰를 쌓아셔야 돼요. 이 헌터에 대한, 헌터에 대한 어, 신뢰를 쌓으라는게 아니고, 헌터 자료에 대한 신뢰를 일단 쌓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 방송해 드리려고 그는데 오전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빴습니다.